안녕하세요. 캠핑을 하면 오롯이 자연과 교감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. 빠르게 돌아가는 영업업무로 반복되는 야근,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때론 많이 지치게 되죠. 지친 저를 위한 돌파구가 바로 캠핑이었습니다. 장비를 펼치고 느긋하게 고기를 구우며 즐기는 와인 한잔. 더 바랄게 있을까요? 킴미와일 포티은지